지금부터 대바늘 모자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바늘 모자뜨기를 위해서는 키트에 포함된 실과 대바늘, 돗바늘을 꺼내 준비하고 마무리에 사용할 가위와 짜투리 실은 따로 준비해주세요. 완성된 모자는 길이 15cm, 가로 18c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뜨개질의 특성상 사람마다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신축성이 있으니 약간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모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며, 겉뜨기를 반복하는 아랫단, 겉뜨기와 안뜨기를 한 단씩 반복하는 중간부분, 그리고 겉뜨기에서 코를 줄이고 안뜨기를 한 단씩 반복하는 윗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차례대로 시작해볼까요? 뜨개질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를 만들어야 합니다. 코는 집의 토대와 같이 대바늘 뜨기의 시작이자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 120cm 정도를 풀어 120cm가 되는 지점을 잡고 코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왼손으로 실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을 잡아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코를 계속 만들어 총 44개의 코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자를 뜨게 되는데요. 모자의 아랫단은 앞면과 뒷면 모두 겉뜨기를 반복하는 가터뜨기 방법으로 뜹니다. 먼저 코가 걸려있는 바늘을 왼손으로 잡고 다른 쪽 바늘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세요. 겉뜨개질을 할 때는 왼쪽에 코를 만들고 남겨진 실은 사용하지 않고 볼에 연결된 실을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오른손으로 잡은 바늘을 코가 걸린 바늘 아래에서 위방향으로 찔러주고 실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한바퀴 감아주세요. 그리고 넣었던 방향으로 다시 빼내고 왼쪽 바늘에 실을 빼내면 겉뜨기한 코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바늘에 걸려있는 모든 코에 계속 반복하여 첫 번째 단을 마무리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2단에서 6단까지 겉뜨기로 떠주세요. 그러면 모자의 아랫단이 완성됩니다. 이어서 모자의 중간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겉뜨기 한 단과 안뜨기 한 단을 반복하여 만듭니다. 우선 7단은 앞서 배웠던 겉뜨기로 똑같이 떠주세요. 8단은 안뜨기로 떠줄건데요. 안뜨기는 겉뜨기와 달리 바늘을 코에 넣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선 편물을 가지런히 정리해준 후 실이 편물을 앞쪽에 자리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바늘을 코의 뒤에서 앞 방향으로 찔러주고 찌른 바늘에 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넣었던 방향으로 다시 빼주고 왼쪽 바늘에 실을 빼내면 안뜨기 한 코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8단을 안뜨기로 완성해주세요. 이렇게 9단부터 14단까지 같은 방법으로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을 반복합니다. 15단부터는 모자의 윗부분 좁아지는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코를 줄이는 과정이 포함되는데요. 코 줄이기는 겉뜨기를 하는 단에서만 진행합니다. 코를 쉽게 줄이기 위해 전체 코를 6등분하여 코 줄임이 시작되는 부분에 표시하고 시작합니다. 우선 표시를 위해 자투리실을 준비합니다. 자투리실을 약 10cm 정도씩 잘라 6개로 만든 후이 실을 활용하여 코 줄임 부분을 표시해 줄 건데요. 1번과 2번 코, 8번과 9번 코, 15번과 16번 코, 22번과 23번 코, 29번과 30번 코, 36번과 37번 코 사이에 표시해줍니다. 앞으로 겉뜨기 단에서는 이렇게 표시해 놓은 코에 다음 코와 다다음 코를 함께 모아떠서 코를 줄여나갈 건데요. 이렇게 하면 한 단에 6코씩 줄어듭니다. 코줄인 부분을 표시해 준후 15단을 시작합니다. 첫 코는 그대로 겉뜨기를 해주고 코줄임 표시 다음에 두 코는 모아뜨기 다른 코는 모두 그냥 겉뜨기를 하여 한 단을 완성합니다. 16단은 안뜨기로 한 단을 떠줍니다. 안뜨기 할 때는 코를 줄이지 않고 모두 안뜨기로 떠주면 됩니다. 17단부터 24단까지 15, 16단의 방법과 같이 코를 줄이는 겉뜨기 한단 코를 줄이지 않고 안뜨기 한 단을 반복해줍니다. 24단을 뜨고 나면 바늘에 14코가 남아있게 되는데 마지막 25단은 남은 코 모두 2코씩 더주어 7코로 만들어줍니다. 실을 여유를 두고 자른 후 돗바늘에 걸고 돗바늘을 코 사이로 통과시켜 바늘과 모자를 분리해줍니다. 실을 잡아당겨 오므린 후 옆면을 감침질해줍니다. 남은 실은 가위로 잘라내고 마지막으로 코줄림 표시실을 돗바늘로 제거하여 모자뜨기를 마무리합니다. 완성된 모자는 찬물로 손세탁 후 완전히 건조하여 작성한 스티커 태그를 붙인 소품트에 담고 다시 겉봉투에 넣은 후 시즌이 종료되기 전까지 신생아 산림 캠페인 사무실로 모자를 보내주세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